안녕하세요 엔진 여러분 정원입니다 엔하이픈이 벌써 데뷔한지 500일이 되었네요 와 엔진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한지 500일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엔하이픈의 모습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기대하시는 것 이상의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계속 지켜봐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희승입니다 500일 동안 엔진 여러분과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요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엔진도 엔아이폰과 함께 한 500일이 행복한 기억이었겠죠 앞으로도 더 신나고 즐거운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500일도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응원해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엔진 엔진 여러분 제이입니다 항상 멋있는 엔아이폰으로 지낼 수 있게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조금 힘들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응원들 덕분에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대나 여러가지 준비를 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즐거워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도 더 신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엔진이 될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요 엔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제 곁에서 응원해주세요 500일 동안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계속 같이 재밌게 놀아봐요 엔진 제이크입니다 500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려보면 항상 즐거웠던 기억들만 있는 것 같아요. 제 시간을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에도 항상 저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만큼 앞으로도 계속 애나이 쁜과 함께 해주세요. 레비엔진 엔진 성훈입니다. 500일 동안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켜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n i 이픈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n i 이픈을 근사하게 하는 것, 그것은 전부 엔진의 사랑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전해주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보고 있으니까 오늘의 엔진은 어땠는지, 여러분의 하루에 함께한 n i 이픈은 어땠는지 많이 이야기 전해주시고요.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500일 축하합니다. 500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엔하이프네 500일 축하합니다 후! 안녕하세요 선우입니다 우리 엔진 여러분 저희의 노래나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모습들이 엔진이 힘들 때, 지칠 때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즐거울 때는 더 행복하게 해 드릴 수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던 만큼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해요 엔진 안녕하세요 엔진 여러분 이키입니다 1주년이 되었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500일이 되었네요.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응원해주셔서 계속 즐겁게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주시는 것보다 제가 엔진을 더욱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저는 엔진을 위해서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어디 가시지 마시고 제 옆에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사랑해요.